이것만 안다면 당장이라도 조회수는 두배세배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유튜브 검색 저 같은 경우 검색으로 15.5%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슈 때문에 검색이 그나마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창에다가 가업승계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가업승계 영상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, 이렇게 기업 컨설팅 쪽에서는 제 채널이 가장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높아요 그런데 높아봤자 3,000, 1,100, 3,000 제가 많은 게 1만 조회수가 두 개가 있고 이거를 못 넘어갑니다 검색으로는 자 그런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탐색을 볼게요 탐색. 여러분들 탐색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거를 모르고 조회수를 생각하시면 을안돼요자 탐색을 보면은 트래픽 소스 유형 중에서 홈페이지 홈 화면 구독 피트 기타 탐색 기능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말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유튜브를 바탕화면에서 유튜브 아이콘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뭘 내가 조회한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뜨는 화면 많은 분들이 이 기본에서 눈에 띄는 관심 있는 걸 클릭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이 트래픽 소스 같은 경우, 이 탐색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 유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니면 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어요. 그런데 그냥 이 화면, 첫 화면이 뜨는 거예요. 첫 화면. 굉장히 중요하죠? 이것을 홈, 홈페이지, 홈화면. 자, 이렇게 첫 화면에서 많은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영상을 클릭할 수밖에 없죠.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영상이 뜬다면 클릭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자, 홈 화면, 홈페이지, 구독비트. 이 뒤에도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데 노출되는 게 바로 탐색 기능입니다. 검색하고는 다릅니다. 자, 그리고 추천 동영상.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조회수를 올리는 거는 추천 동영상이에요. 왜냐하면 아까 탐색 같은 경우는 뭔가 이분이 평상시에 관련 있는 영상, 관심 있는 영상을 띄워 주는데 추천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어떤 다른 영상의 옆에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를 추천해 주시, 주는 영상이 대형 채널이다. 이러면 정말 크게 터져요. 나를 추천해 주는 영상이, 저 같은 경우는 수기 채널이니까 거의 제, 제 영상이 제 채널을 추천해줘요. 이것도 점수는 굉장히 높게 한다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 영상끼리도 관련이 있어야 돼요. 한 번은 이거 했다, 한 번은 먹방 했다, 그 다음에 브이로그 했다가, 뭐 여행 했다가, 책 튜브, 북튜브 했다가, 이런 거는 연관성이 없어요. 그렇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이게 어떤 채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추천을 해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채널은 분명하게 어떤 채널인지, 어떤 장르인지, 어떤 섹션인지 정확해야지만 이 알고리즘이, 똑똑한 알고리즘이, 아, 이 채널은, 이 영상은 이런 영상이네. 아, 그럼 여기다가 띄워주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네.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. 다음은 채널 페이지입니다. 이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채널 페이지가 뭐지 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페이지 다른 유튜브의 채널 페이지 또는 주제 채널 페이지에서 발생한 트래픽입니다 참 말도 어렵죠 제 채널 페이지 봤습니다 자, 여기 아까 홈 화면 자 그리고 채널 페이지 요거죠 채널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보통은 자 이렇게 재생 목록 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조회수 단번에 올리는 게또이 재생 목록이에요. 여러분들이 이 재생 목록을 잘 정리해 놓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영상이 괜찮았다? 어, 이분 영상 괜찮네? 그리고 재생 목록이나 이런 채널 페이지를 가봤더니 홈 화면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으면 영상이 없는 줄 알아요. 정리가 안돼 있으면. 지금 여러분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홈 화면이나 채널 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. 홈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분꽤 있습니다. 이거는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. 자 그러면 이렇게 구독자들이 어, 업로드한 동영상 이거 쭉 어, 재생 목록이네. 내가 관심 있는 거 클릭 재생 목록 클릭하면 한 번에 1 0 편이든 2 0 편이든 쫙 재생이 됩니다. 조회수 올리는 데는 최고예요.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인식할까요? 아이 영상 정말 좋은 영상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. 자, 그런데 당신의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에 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